안녕하십니까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지 여부가 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여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단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속노동성 그리고 독립사용자성 그리고 보수의 근로대가성 그리고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마지막으로 부차적 요소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노동성의 경우에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 시간과 근로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 사용자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 제공을 통해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보수의 근로 대가성에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경우에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판단 하게 되고 부차적 요소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인 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3%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복무 인사 규정에 적용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으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이 크다면 비록 3.3% 프리랜서로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높겠죠 지금까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롬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